신뢰했네, <웃음> 형태는 알고 있으니까 어차피. 이거죠? 아니. 그럼 개념은 뭐예요? 이거 형태는 알고 있으니까. 형태는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게 그게 많다고요, 이게. 당연히 우리 알고 있는 명사 나올수 있고 명사 나오면 무조건 이라고 비교해야 돼요. 비교해서 뭐가 소와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만 핵심 체크하면 되겠죠. 네. 당연히 여기는 이제 대명사 대명사 대명사는 반드시 반전, 반드시 무슨 표현이 나와야 돼? 힘이 나와야 돼, 희가 나와야 돼, 목적 목적적. 그래, 네. 이 분명히 목적격이라고 얘기했다. 까먹지 마라. 이제 세 번째 나오시는 게자 이렇게 적어볼게요. 두정사구 이건 구예요. 네 번째 나올 수 있는 게동명사입니다자 오늘은 여기다 초점을 마실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뭐다? 네. 의문사 부도 있죠? 의문사 부로 승용사 형태로 나온다. 구.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6번부터 8번까지는 절이에요. 왜냐하면은 자, 대절, 월절 외더절. 외더절을 7번에다 들어오자 외더절 이런 것들이 목적으 나올 수 있는데 여기에 뭐가 뜨냐면 이 구절까지 같이 낀다. 네. 이렇게 자, 뭐뭐 뭐가 나올 수 있다고요? 어 관계대명사 어쩌래요? 조심해야 음. 돼요. 관계대명사 어쩌리입니 이건. 어왜냐면 이거 하고 달라요. 의문사절하고 다릅니다. 의문사절 때 무엇이라고 반드시 해석이 된다. 음. 그래서 의문사 절도 있더라. 마지막 나올 수 있는 게 복합관계대명사절이다. 자, 그래서 복합관계대절이라고만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 있는 형태들 가지고 우리가 뭘 잡아내야 되냐면, 자, 개념. 개념. 그 다음에, 을룰의 예외. 이게 을룰이 기본이거든요. 여기 대한 이제 예외. 해서, 이거 아까 정리했어요, 미 예? 예외적으로 나올 수 있는. 뭐가 있었어? 예외. 해서. 을룰이라고 해서 안 돼. 목적은 돼. 뭐. 뭐, 뭐, 와. 누구누구가 결혼하다. 메리. 어디, 어디에 접근하다. 다가가다. 뭐, 뭐, 예. 뭐이선이뭐뭐식 부족하다. 렉동사 이거 네. 삼형식 동사인데도 불구하고 목적으로 을로 해서 안 한다. 래제또뭐모에 음. 관해서도 있었지. 네. 관해서 누구누구가 결혼하다. 어 누구누구가 담다. 이런 것보다 와가 들어가잖아요. 네. 어뭐모셋적변하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프로치도 있었고 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음.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나오는 건데 이건 음. 네. 예문 안다닐게요 지금 여기다 중점 사항은 뭐냐면 나는 네. 이거예요. 네. 삼형식이다 해서, 뭐구고하는 거. 지금, 동사가 삼형식 동사인데, 어떤 동사가 나오냐에 따라서, 네. 이런 것들이 달라지느냐라는 거예요. 되겠지? 네. 자, 만약에 이게, 어, 서나예구의 중간공사 시험 문제로 나온다. 서나예구에서 출제를 한다. 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집중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숲을 보면서, 가끔씩은 치고 들어가갖고, 뭔가 자세하게 나무의 결도 보고, 가지수도 따져보고 하는 연습을 조금씩은 해놔야, 나중에, 어, 우리 가 내신 제비 들어갈 이제, 어? 어, 서이고 네.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첫중간고사 때, 만약에 컨셉을 이렇게 잡았단 말이야 아, 요걸 이새끼들이 아나 모르나. 지금 잘못 쳐놨지? 이빵하게 내가 여기를 쳐놓고, 지금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좋다고 듣고 있지, 이거 어? 어? 여기가 어딨어? 여기였어. 얘야. 어. 어떨 때는 얘가 나오고 어떨 때는 얘가 나오고 봐보였어. <웃음> 그럼 개념을 줘 보자. 봐봐. 얘가 나온다는 얘기는 요요 요 삼형식 동사의 성질이 자, 봐봐. 어떤 동사일 때투정사를 주로 쓰냐면 미래용 동사가 나왔을 때예요. 이렇게만 쓸게요. 이거, 네. 미래형 동사가 나오면, 후정사분을 법적으로 쉬하더라 라고. 네. 근데 이거부터 정리 들어갈 건데? 어떤 게 있는데? 미래형 동사. 자, 개념으로 들어갈 건데, 개념으로. 해봐. 어, 어떤, 어떤 게, 어떤 게 미래형 동사니? 뭘 계획하는 거고요. 뭘 약속하는 거고. 뭘 희망하고, 바라고. 이런 것들이야. 디자이요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빠바바조. 뭐 이런 식으로 나눠라 돼. 바라다 원, 바라다 이슈, 바라다 호프, 바바바 쪽, 더하다 케어. 그다음에 계약 체결. 계약 체결할 때는 집 사고 팔고 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계약 체기, 계획하다 플랜, 약속하다 프라미스, 연락 빨라진다 이제. 어? 그 뭐가 있어요? 뭐뭐 인체하다니까 프리텐드. 절정 똑바로 쓰고 결심하다 결정하다 할때 디사이드 써주죠. 그럼 계약 체결할 때뭐 할까? 동의선결이야. 동의선결이고 동의선결. 동의가 먼저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네. 아, 그래서 동의하다 어글이 음, 있고 음, 음. 의도하다 인텐드가 있었어. 동의선결이니까 인텐드. 그 다음에 선택하다 추 s 주가 있었고 무엇을 결정하다 할때디터미 의한 동사도 있었다. 동의선결이고 기도 확실해야 기거 확실. 학자가 배우 학자다. 넌 네. 쓰면 된다, 배우다. 실, 실자는 뭐다? 실패하다 는데 실자다. f a i 써주면 된다. 자, 기는 기대하다, 익스펙트고 기거 기도 확실해요, 기거이 확실해요. 더, 어, 거절하다, 리퓨즈야 이렇게 했을 때, 자, 됐어. 봐봐요. 계약 재결에는 여기다 이제 조금수 같은 거 집어넣어 볼게요. 계약 체결에는, 응이 선절이고, 이거 확실해야. 자, 부정이 사라진다.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 부정이 사라진다. 이거 조동사인가? 얘가 다 뭐다? 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다. 얘 동사의 특징을 내가 아까 쪼까지 뭐라고 미래형 동사라고 얘기했다, 를 그렇죠? 예. 미래형 동사들이요. 그러면 이제 분명사만을 목적으로 쓰는 동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아, 이거 열과 할까요? 내가 써볼까요, 그냥? 네. 써볼게요. 네. 좋아하다. 어, 내가, 내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 좋아하다야. 좋아하다. 오, 하다 r s s 다음에, 뭐, 뭐지, 놓치다, 빠뜨리다. 다음에, 실천하다, p r a c t 쭉쓸게 그냥. 네. p r a c 연기하다. 자, p o s t p o 단어도 동영상의 목적을 쳐야 합니다. 후회하다 (regret)도 그래요. 자, 끝내다 (finish) 대표적인 거. 네. 그다음에 고려하다 (consider)라는 동사가 있으죠. 고려. 그다음에 스탁 (stop) 중단하다. 그다음에 부정하다 (deny)가 있고요. 인정하다 (admit)도 동명사로 어쩔 수없니다 알겠어? 네. 그다음에 위험을 모릅시다 (risk)도 있고요. 네. 꺼리다 (mind) 같은 동사도 있어요. 꺼리다. 감사형이나 어리 시에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크리트 같은 단어도 동영상으로 붙어줍니다그 네. 다음에 어보이드 피하다 이것도 동영상으 네. 쳐요. 그래서 얘얘 동반대기가 얘나 있는데 그게 헬프에요. 헬프 다음에 아이들 나오면 이게 바로 피하다한테수쓰는거야 네. 알겠지? 그 다음에 인종이 마지막 장치. 자 그래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지금까지 뭐였냐면 네. 분저 알다시피 네. 프랙티스. 요거. 요거 진짜 대표적인 건 피니시하고 펀시더 스탑 요게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마인드도 역시 중요하죠.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고요. 이 정도로 보려면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다 동명사를 목적취 하는 동사. 자 이제 이번에는 뭐가냐면 있둘다 동시 에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 요거 요걸 동시에 쓸 데가 없어. 투수정사 동명사를 동시 에 목적 로 취할 수 있는 동사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리멤버, 리멤버는 좀 이따 하고 이걸 정리할게요 여기다. 자, 얘들아 봐봐 스타트하고 비긴이에요. 오마이 시작하다 할때 스타트 아니면 비긴 동사라면 뭐가 나올 수 있다. 투명사도 나올 수 있고 특별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아인지 나올 수 있고 둘다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아무 때나 써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런 동사가 문제죠. 리멤버나 아니면 f o 같은 동사가 문제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사실은 regret도 있어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라고 얘기는 했지만, 여기, 네, 요런 놈들이 나오면, 자두 가지로 나누는데, 투구정사가 나오면 어떤 의미예요? 이런 해석이 되야 돼요, 무조건. 자, 뭐, 어떤 의미야? 아까 얘기했잖아. 미래형 동사가 주로 투구정사를 목적으로 취한다고. 그래서, 뭐, 뭐할 것을. 이런 해석이 나오시고요. ING가 나오면 이중에 어떤 과거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뭐뭐 한 것을요. 완전히 다르지? 네. 이건 했다는 얘기고 이건 아직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일 거야. 그러니까 기억하다는 돼. 뭐뭐 할 일을 기억하는 거고 뭐뭐 했던 걸 기억하는 거고 뭐뭐 할 것을 잊어버린 거, 까먹은 거고 이거는 뭐뭐 했던 일을 까먹은 거야. 근데 리그레트는 해석이 좀 이상하잖아. 뭐뭐 할 것을 후회하다? 안 하면 되지. 그래서 요거는 어, 후회하다 할 때는, 이거 뜻, 뜻, 뜻을 수있냐면 유감스럽게도 뭐뭐하다고 쓰는 거 유감스럽게도 뭐뭐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고, 이거는 뭐뭐 한 것을, 한 일을 후회하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맞죠. 과거를 후회하는 거니까. 네. 어, 이거는 뭐뭐 한 일을 후회하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유감스럽게도 뭐뭐하다. 이렇게 쓰면 아마, 투종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이 한번 총망라돼서 정기가 끝났을 거예요.